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투자연구소 조성입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첫 번째 영업 일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웃음> 주시장이, 한국 주시장은 오늘 첫 번째 개장되었는데요. 미국은 어제 시작했고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우리 연휴를 시작한 금요일도 예, 했죠. 네. 찬바람이 불면 보통 네. 주식을 시작하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찬바람이 불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니까 오늘 아주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그죠? 글쎄요, 뜨겁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도 <웃음> 어제까지 계속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미, 우리가 이제 휴장한 금요일, 월요일 다 올랐고 예. 어, 더불어서 4일 연속 음. 어, 미국 지상은 올랐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 CPI는 어느 정도 확인됐고 음. 그 다음에 이번 이제 9월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뭐 0.75 음. 올린 건 이미 가격에 음. 다 반영이 될 대로 됐다 했는데 트리거가 필요했어요. 음. 야 이제 올라야 뭐 되는데 뭔가 반등이 뭐가 있지 그런데 호주에서 음. 금리를 0.5 올리고 나서 어떤 음. 얘기를 했냐면 은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음. 아, 더 이상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음. 이 한마디가 음. 이게 9월 미국 FMC의 파우르장의 말을 대변할 수도 음, 있다.로 이제 음. 바뀌면서, 어, 수요일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게 4일 연속 좋은 결과를 낸것 같습니다. 저 어쨌든 이제 지난주는 한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이 확연한 디커플링이었는데 네. 오늘 기준으로 보면 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죠 네, 네, 이것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네. 오래 네. 지속될지 알수 없으나, 네, 네, 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9월 2주차 추석 네, 네. 연휴 끝나자 시작하는. 주간주 시장 전망 시작해 보겠는데요. 네네. 오늘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처럼 뭐배우마켓 랠리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오르다가 다시 주저않는자 이번에도 오르고 있는 것이 혹시 또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 네네. 자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 오늘은 이 같은 강세장이 계속 지속되는 초반인지, 시작인지, 네네. 아니면, 지난번처럼, 어, 배우 마켓 레일이라고 일 치면 또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자, 그 점을 가지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네. 0.75% 인상. 이것은 이미 반영 중이다. 가격에 이런 네네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0.75%? 0.5 뭐 0.5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0.5 0.5 0.5 이런 음.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로든지 현재 9월 11월 12월이 음. 있는데 어떤 경로로 올르든 어떤 방법으로 올리지는 뭐 이제 그게중요하 중요하니 중요, 예. 알수 없지만 중요하지도 않다 음. 한뭐 1.5 정도 올라가는 건.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음.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상한금리가 2.5예요. 예. 1.5가 올라가면 4%가 돼요. 음. 이제 그 이전에 계속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였 3.4, 3.5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4%라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가 되버렸어요. 예. 자, 이 얘기에서 여기서 핵심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4% 3.4, 3.5 얘기를 하다가 0.5가 튀어가지고 4% 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럼 이게 이게 시장에 이미 반영됐느냐 안, 안 반영됐느냐인데 미국 시장으로 보면 지지난주에 이미 음. 이게 반영이 다 돼버렸다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파울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내가 짧게 얘기하겠다, 내 말에 대해서 음. 오해하지 말아라 음. 그러면서 8분간 연설로 끝맺어버렸을 음. 때 이제 파울 의장이 어떤 단호함과 표정과 이런 것을 보면서 시장은 굉장히 실망을 했단 음. 말이죠. 그때 이미 주식 시장은 4% 정도의 즉, 향후 추가적으로 1.5 올리는 것을 이미 반영을 했다. 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마음이 이제 편할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네. 이제 남은 거, 남은 기간에 있어서의 어떤 나쁜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음. 많이 있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건데, 음. 이제 남은 것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그 조만간에 나올 이제 3분기 실적, 그다음에 4분기 실적, 음.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추정치, 예. 결국에 있어서는 매크로한 거시적인. 이런 금리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문제보다는 음. 이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 이제 좀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강세장으로 반전할 거냐 단순 네리로 끝날 거냐 음. 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난주에 또한 중요한 게 나왔었어요. 세계 공장인 중국이 좀 조마조마 했었거든요. 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국에 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어요. 예. 물론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 부분은 코로나 재확산을 따른 이제 폐쇄 정책이 음.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거 말고 또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는 어, 중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2.3%가 나왔어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 중에 에, 세계 공장이라고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전 세계의 원가, 물가를 예. 그저 그렇죠.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파급력이 굉장한데 음. 이와 관련돼서 중국의 PPI가 좀 떨어졌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음. 이런 것도 있지만 어또 하나는 기업 측에 있어서 보면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 제조단가가 올라간다는 그렇습니다. 걸 의미를 하잖아요. 네, 네. 이익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이 제조단가와 관련된 우려를 어느 정도 좀 어, 줄여줄 수 있는 여지를 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예. 근데 이런 걸 한번, 어,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보다, 이제, 면밀하게 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 이제, 일각에서 이제 이 부분은 저도 뭐랄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 지난주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골드발삭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단순한 어, 베어마켓 랠리로 랠리일 것이냐 음. 아니면은 새로운 강세장으로 진입한 초기일 것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그때에뭐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음. 기술적 지표 이런 것들이 워낙 비슷한 모양으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베어마켓 랠리로 끝날 것인지 새로운 강세장의 출현인지를 확인하기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6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배어 마켓 랠리를 한한 바퀴 돌았을 네, 때에. 네. 그 때의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네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강세 이 에너지는 그때보다는 네. 훨씬 조금 단단하다, 불안감이 조금 많이 없어졌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들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긴 음.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함부로 덤비면 안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뭐냐면 은 아,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도 보면 이래요. 그 주간이 안 좋게 끝나면 나쁜 뉴스확 쏟아져 나오고 음. 그 주간이 좀 좋게 끝나면 좋은 뉴스가 확 쏟아져 나와요. 예. 예. 그래, 지난주에 어때요? 좋게 끝났잖아요. 음. 좋게 끝난 끝물에 골드만 삭스가 이제 그 강사의 단순한 랠리를 떠나서 강세장 처음에 들어서지 않는가 하는 조, 음, 리포트를 예,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점 때문에 플러스로 끝난 음. 뒤끝으로 나온 거라서 제가 조금. 또 한편 보면 예, 이제 6월, 예. 지금 이제 6월 그때 중순에 바닥과 예. 지금은 9월 중순이니까 석달 간격이. 네아요또석달 전에는 사실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네네네. 계속 상당했던 시즌이고 그런 등등을 보면 골드만삭스의그 분석도 좀 타당성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네네. 이제 좋게 네네.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골드만삭스가 기업이익이 바닥을 치기 음. 6에서 9개월 전에 강세장으로 돌아섰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이 현재 이제 9월이라고 치고 예. 하면은 내년 1분기 끝이나 2분기. 초가 바닥이다. 기업 이익이 바닥이 찍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드리을 이야기하면 또 바닥 할때 이제 바닥까지는 네. 침체에 대한 걱정은 있겠지만 네, 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그 시점이 6개월에서 9개월. 그거가 그 기업 이익이 바닥이고 그렇죠. 이익이 바닥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기업 이익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가능성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죠. 그러죠. 지금부터 원래 이제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강세장의 시작이라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그렇게 골반상 음, 지금 주장을 하는 있으니 음.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강세장이나 단순한 렐리로 끝날 것이냐 하는 이 시점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 지난 우리가 우리 조 의원께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 미국의이 500. 네. 자, 그것도 어제 기준으로 다 돌파했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할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300. 3,900포인트, 음. S&P 500 기준으로 3,900포인트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예.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깨지면 좀더 밀릴 수있다 깨지면은, 이거,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꽤 음. 오래 또 행보를 할 수도 예.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깨지지가 않았어요. 음. 깨질, 깨질 뻔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4,000포인트로 이제 넘어 버렸잖아요. 예. 예. 넘었는데, 또, 그 이전에 계속 뉴스에 나온 게 뭐였냐면은, 50일 이동 평균선과 1 0 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음. 4 0 2 4,035인데, 끝난 게 4,100포인트 위에서 끝나버렸단 예. 말이죠.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이제 4,100포인트로 끝났다는 말에, 의미는 지난주 금요일날도 이미 4,024,030으로 예, 끝났고 예. 어제 월요일날 우리나라 예. 시장일 때 어제 월, 월요일날 재차 또 상승해서 음. 4,100으로 끝났다는 음. 얘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음. 꼭대기에서 바닥에서 50% 회복한 기간 구간이 어, 어, 얼마냐면 4,200에서 4,300 구간이에요. 예. 한번더 남아있는 부분인데 저번에 도전을 했다가 미끄러졌잖아요. 음. 그러면서 3,900을 위협을 했는데 일단은 어 적어도 재차 반락에 대한 리스크는 이 사라진 음.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어. 50일에서 1 0 1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왔다는 음. 말은 이제 폭락에 대한 위협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었는데 예. 즉강세장으로 스타트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 다시 이제 4,300의 예. 돌파가 이제 남은 것이 아닌가. 아, 하는 것인데. 오늘 저녁에 네. 일단 G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어, 지난주에는, 어, 호주중앙은행 총재가, 어, 50BP를 올리고 음.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이상 이렇게 그 빅스텝을 하는 음. 것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말 한마디가 클리어가 돼가지고 스타트라인에도 그 총소리에 요리동하고 막 딱, 그냥 스타트라인에 서 있던 선수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예. 이제, 어쩌면은, 어, CPI에서, 어, 시장 컨센서스 수준에만 나온다면, 음. 또다시 골디락스 분위기가 되면서, 예. 어, 주시장이 좀, 어, 좋아질 수 음. 있을 계기가 마련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 CPI와 구성 요소의 42%가 음. 이미 하락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락했으니까 CPI가, 어, 이제 강, 강세로 나올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예. 낮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돌발 변수가 사라졌을 음. 거라는 거죠. 음.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슬슬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중앙은행이 의존하고 있는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근원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는 후행 지표예요. 음. 후행 지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결과를 확인하는 지표죠. 음. 결과를 확인하는 후행지표를 지금 고용과 근원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죠, 뉴, 뉴욕, 뉴욕 연훈이 발표하는 음. 소비자 태도 지수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이제 근원인플레이션과 관련어 있는 건데,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금, 구리, 음. 음. 이거는 뭐냐면은 선행지표예요. 음. 선행지표는 이미 디플레이션을 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구리 예.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금 가격도 떨어지고 음. 있고 하는데 이제 FED가 우전하고 있는 저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신경 쓰지 말자. 예. 아금 가격을 봐라, 구리 가격을 봐라. 음. 이미 디플레이션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잘못해서 저기 FED가 경제를 망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음. 어, 걱정거리가 지금 현재는 어 대두되고 있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강세장으로 이제 진입했으니까 맘 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음. 강세장이냐, 단순한 랠리로 끝날 것이냐, 아직도 우리도 판단할 수는 음. 없지만, 무엇인가, 무엇인가 조금은 희망이 좀 보이는 음. 쪽으로 우리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네. 아닌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현실적 위험 중에 하나는 아직도 음. 이제 금리 상승의 여지는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미국이 회사채 발행률을 계속 늘리고 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가 회사체 올라가 회사채 발행을 있죠. 계속 늘린다는 것은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어려기도 하고 금리가 더 올라가기 음. 전에 미리 발행해서 미리 자금을 음. 확보하자. 그러면 예.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FED가 지금 어 QE, 음. 어 유동성을 늘리는 거 아니라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죠. 예. 타이트닝을 하고 예. 있으니까 이것은 또 금리를 올려갈 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현실적인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 우리가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한국 주식도 자, 보면 오늘 뭐 미국 영향 때문이겠지만 많이 예, 예, 예. 올랐는데 최근에 예. 그러다 보니 오늘은 뭐다 올랐어요 다 아, 올랐는데 그중에서 그렇죠. 예, 예, 예. 그 보면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은이라고 예, 예, 예. 하는 일종의 테마라고 보면 네, 네, 네. 이 주도주로 일컬어지는 태조 이방은 오늘 조금 주춤하는 기운은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뭐 당연히 그동안 음. 이제 많이 올랐으니,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음. 없고, 잘못하면은 어 지뢰를 밟아서 이제 <웃음> 터져서 죽을 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한번 예. 조심을 예.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태조이방원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음. 그동안 많이 오르다, 오늘도 사실은 그쪽은 별로 좀안 좋잖아요. 예. 예. 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 부분이 이제, 조선 방산, 음. 이제, 원전, 뭐, 이런 쪽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니스처럼 과거, 저기, 최근에 반도체 업황과 음. 관련, 어, 업황이 부진하던 것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음. 제한, 음. 뭐, 이런 것들로 인 인한 여러 가지 그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좀안 좋았었던 부분이 음.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지금이 기회다 해서, 음.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음. 것들이 어쩌면 이제 호재를 좀 작용을 음. 하면서 어 매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음. 못올랐던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음. 바이오 쪽이 좀 오늘 이제 순환매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에 우리의 관심은 음. 어 태조 이방원에서 못올른 쪽 음. 그다음에 최근에 소외됐던 쪽 음. 뭐 이런 쪽을 한번 좀 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둘째 주 추석 연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첫 영업일 기준 어, 주간 주식 시장 전망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어 결국은 강세장의 시작인가 지난번처럼 베어 마켓 랠리의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끝이잖아요. 자그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어 그렇지만 뭐 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 지난 6월 바닥에서 시작했던 배어마켓밸리 보다는 주변 상황은 조금 개선된 듯 보이나 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늘 좋겠다 싶어서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웃음> 네, 네, 네. 나쁘겠다 싶어서 항상 나쁘겠다가 아닌 것처럼 어, 저희가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지금까지 보다는 현금 비중, 그러니까 위험 자산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네, 네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 네. 그렇지만 여전히, 아, 까 이제 뭐, 또 유동성 축소라든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변동성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또 유효하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 뭐 강세장 시작인가 아니면 단순랠리로 끝나는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 보았는데 어 9월 찬바람 불때 주식을 시작하라는 라 말처럼 다행히 어 찬바람 불때 주식시장에 조금 살아나는 듯해서 저희도 어 마음은 가볍지만 결국 투자자분들이 다 책임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웃음> 오늘 내용도 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